아 오늘 촬영할 주제가 너무 힘든 거야 스피커 이거 조금 실수하면 그 오디오 매니아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 네, 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어, 중국 공장들은 저가의 제품을 많이 만듭니다 데 네, 가격에 관계없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도 분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블루투스 앰프와 스피커입니다. 아, 이 오디오인데 오디오를 잘못 소개하면 그 오디오 매니아 열분중 아홉 분에게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고 오디오가 아니에요. 입문용도 안 돼요. 저가 제품이죠. 근데 오디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왜 이렇게 비싸? 그럴 수도 있는 애매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스마트폰, 유튜브, 블루투스 그런 조합으로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좀 커요. 거실 또는 사무실에 설치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음악을 어떻게 듣나요? 저는 핸드폰으로 유튜브에 접속해서 음악을 듣습니다 그게 가장 편해서요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하게 되죠 핸드폰으로 듣다가 조금 소리가 작아 이건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게 돼요 이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듣게 되다 보면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1단계 1단계 제품은 여기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 처음에는 한 5만원 미만 만원짜리도 있어요 또한 2만원, 3만원, 5만원 정도에는 깡통만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서 더 좋은 소리를 내는 제품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오디오 세계가 무서워.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못견요 그걸 사야 돼. 그러다가 또 어디서 조금 더 듣게 되면 음악을 듣는데 내가 평소에 듣던 음악인데 다른 사운드가 좀더 들려 그럼 또 그걸 사야 돼 오디오에 한번 빠지면 그냥 매천 순식간에 확 날라가요 <웃음> 처음부터 적당히 빠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블루투스 스피커 2단계를 보여드릴게요 자이 제품은 이거 갖고 다닌 건데 어벵앤올로스슨이라는 블루투스 스피커고 20만 원이 조금 넘는 저가 제품입니다. <웃음> 20만 원이 저가야.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벵앤놀슨이란이 스피커를 가지고 마샬이랑 비교를 해. 가격은 마샬이랑 비슷한 게 마샬의 소리가 훨씬 좋다.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 마샬은 사각형이고 크고 무거워요.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크고 무거운 스피커보다 소리가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만큼 소리 잘 나는 것도 없어. 한번 들어 볼까요? <웃음> <거긴 누구 없소. 웃음> <웃음> <웃음> 자, 요 주머니에 들어가는 스피커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제품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뱅앤올로슨이라는 브랜드고요. 어땠나요? 나쁘진 않지. 그 정도예요. 네. <웃음> 예. 이제 또 이게 2단계라고 했죠. 블루투스 스피커 3단계로 진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스피커의 소리는 앰프의 파워와 울림판의 면적에 정비례합니다. 더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다보면 이런 주머니에 들어가는 제품은 어느 순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무겁지만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을 찾게 됩니다. 그 포터블 스피커 중에서는 아마 마샬이라는 브랜드가 가장 인기가 좋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 소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끝이 없습니다. 마샬 같은 브랜드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소리를 내는 스피커를 찾는 분들이 생겨요 자, 이 제품은 어? 무겁다 비팍 코펜하겐 이거는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고요 갑자기 커졌죠 이 한국 정식 발매 제품의 가격은 한 120만원 정도 해요 120만원 얘기 드리니까 느낌이 어때요? 음, 1 2 0만원어지 소리를 내야겠죠 <웃음> <웃음>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음, 직구나 병행 수입으로 이걸 사게 되면 한 90만원대에도 최저가 9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마샬 두 배가 조금 넘죠. 그만큼 마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비파 코페나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방금 비파 음악을 들어봤고요. 비파 사운드를 들어봤고 사실 이 정도 고급 스피커는 제대로 들어보려면 클래식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선곡은. 피아졸라의 탱고. 비파 코펜하겐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떻든가요? 별 감흥이 없어. <웃음> 네, 이 정도면 소리 꽤 좋은 거예요. 집중에서 뭐 포터블 중에서 그 비파 코펜하겐보다 소리가 더 좋은 포터블 스피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브리지 요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걔는 특징이 얘는 한 덩어리지. 걔는 두 덩어리로 돼 있어. 스피커가. 그럼 뭐가 더 좋을까? 스테레오가 분리가 돼가지고 좀더 풍부한 입체감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캠브리지요는 제품이 약간 이상해. 단종됐거든요. 단종됐는데 중국 티몰에서 팔아. 중국 직영점에서 만. 유럽에서 안 팔고 영국에서 안 팔고 미국에서 안 팔고 한국에서도 단종을 시켰는데 딱한 나라. 중국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모르겠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네. 그거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구해드릴 수도 있어요 캠브리지 요요 음. 야, 그리고 비파가 뭐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스테레오 사운드 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포터블 오디오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배터리 들어있거든요.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에 제한이 있어요. 뜯어보니까 그 18690은 4알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무게 제한이 무 무게에 제한이 있어. 그리고 안에 스피커도 한 3인치 정도 되나? 울림판이 큰 스피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테레오도 분리가 안 돼요. 포터블 스피커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그집 밖에서 음악을 듣고 싶을 때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집에서 고이고이 고이 딱 어느 거실에 설치하고 사용하는 제품, 설치하고 사용할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제품을 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냥 집에서 쓸 거라면 가장 좋은 건 고전적인 거, 앰프 따로, 스피커 따로 그리고 두 개의 스피커가 분리된 제품 그런 제품을 고르는 게 가격대 성능비도 좋고 성능도 훨씬 좋아요. 화면이 약간 뒤로 빠졌고요. 양쪽에 스피커가 보이시죠? 이 제품은 제가 집에서 쓰는 중국산 블루투스 앰프와 스피커입니다. 패시브 스피커예요. 앰프가 안 달린 스피커 그냥 그냥 스피커. 자, 중국 현지 가격은 한 40만원 정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중국에서 직구를 하신다. 그러면 관부가세가 붙고 배송비가 붙어가지고 그리고 카드 수수료로 붙어요. 타고방은. 붙어가지고 한... 대략 52만원 그 정도의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취급한다면 그또 쇼핑몰 수수료와 as 비용이 추가돼 한 60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60만원이나 주고 중국산 블루투스 앰프 스피커를 살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개하는 자리니까 이 중국산 블루투스 스피커의 앰프와 스피커죠 정확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음. 예, 네, 소리가 꽤 괜찮죠?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에는 약간 부족한데 실내악 정도 듣기에는 충분합니다. 자, 이 제품은 중국의 파이언에라는 브랜드에서 만들었어요. 어, 파이언의 4호 스피커라고 하고요. 이 표면은 그 고밀도 합판에 무게를 막 높이기 위해서 고밀도 합판에 실제 나무 껍질을 샥 붙여가지고 만들었고요. 정격 출력은 70와트, 최대 출력 120와트, 내부 저항은 4옴입니다 그 50Hz에서 약간 저역이 약하네요. 50Hz에서 23kHz까지 음역대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오디오에서 많이 쓰는 건데 스피커에다가 1W의 전기를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딱 지금 촬영자가 앉아있는 정도 거리 1m에서 90dB 의 소리가 납니다. 90dB 그 정도면 어, 입문용 스피커라고 할수 있는 정도예요. 입문용. 처음 들어보죠? <웃음> 자, 무게는 하나에 9kg예요. 두개 합쳐서 18kg. 꽤 무겁죠? 스피커 안에보면 이게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뒤쪽으로 반사되는 음을 흡수할 수 있도록 솜이 채워져 있고요. 그 내보내도록 공기구멍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비파랑 파연을 번갈아 틀었는데 음색이 어때요? 두 개가? 비슷했어요. 저는. 정말 비슷하지? 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구별을 못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파연이라는 회사는 지금은 자기네 브랜드를 가지고 독자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공장들 특징이 있죠. 뭐로 시작한다 처음에? OEM. OEM. 이 파이어는 덴마크 피어리스 스피커를 OEM으로 생산하던 공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비파에서 사용한 스피커가 피어리스예요 그리고 2018년도인가는 이걸 조립까지 했어, 잠깐. <웃음> 그러니까 피어리스, 덴마크 스피커예요그 피어리스 스피커를 만드는 브랜드도 있고, 비파라는 브랜드도 있어요. 결국 피어리스랑 비파는 같은 회사예요. 그 회사의 스피커를 OEM으로 만들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은 상당히 투박하고 다르게 나왔죠. 그런데 음색이 거의 비슷해요. 정말 똑같아요. 아까 이상하다고 했지 구별 네. 못하겠다고 왜 틀었는데 똑같은 소리가 나지 물론 이게 양쪽으로 분리돼 있어가지고 더 입체적으로 풍부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비파 피어리스 스피커의 특징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리냐면 약간 계란판 붙여놓은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틀었을 때의 느낌 알아요? 건조한 거 사막에서 노래 음악 듣는 느낌 굉장히 매트하고 건조한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입니다 물론 이런 스피커 우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붕짝붕짝 붕짝. 그런 거에는 안 맞아요 얘는 건조한 스피커예요 중국에는 1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진공관 앰프도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대륙의 갓성비 막 7만원짜리 이게 실화냐 저도 몇대 사봤습니다 그런데 저가형 진공관 앰프에 달린 진공관은 5만원대 미만에선다 조명입니다 좋아요 틀면 불 들어오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한 10만원 안팎 10만원대 20만원대 진공관은 약간 애매해요 진공관 앰프 맞아요 그런데 진공관과 IC칩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진공관 앰프예요 그런 어설픈 진공관보다는 멀쩡하게 만든 앰프의 소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거는 아까 스피커는 몰라도 그 앰프는 확 구별이 돼요. 여기서 그걸 하진 않을 거지만 요건 파이앤에서 만든 모델번호 A200이라는 앰프입니다. 출력은 8옴 스피커 기준으로 채널당 6 8와트 내부저항이 4옴인 요 4호 스피커와 함께 사용하면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8옴 기준으로 6 8와트 저항이 반이 됐어. 그 출력은 두배로 늘어납니다. 채널당 132와트의 출력을 낼수 있습니다. 아까 이 스피커의 전격 출력은 70와트라고 했어요. 보통 스피커와 앰프의 궁합이 중요하다고 해요. 스피커에 앰프는 스피커 출력의 두배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이 정도면 앰프 스피커 조합은 딱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엔 앰프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변압기예요 변압기인데 보시면 이거는 하이파이 오디오 전용 변압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50Hz 60Hz 겸용 한국에서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앰프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요거 이거. 요거는 192kHz 24비트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블루투스 5.0 모듈입니다. 뒤쪽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 그 CD나 아니면 턴테이블, 아니면 테레비 어 그런 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RCA 단자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요, 이 부분은 DC 전기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는 여기 보이죠? IGBT라는 건데 미국 온세미컨덕터 IGBT예요. 그리고 이런 콘덴서들 있죠. 요거는 파나소닉에서 만든 오디오 전용 콘덴서예요. 그리고 한번 보자. 나도 아... 여기 3310 칩이지. 요 칩은 뭐냐면 그 미국 오디오 전용 칩을 만드는 회사가 또 있어요. 사이러스라고. 사이러스의 오디오 프로세서입니다. 이 앰프 같은 경우 뜯어보니까 중국 공장에서 굉장히 이건 올드한 스타일의 설계예요 올드한 스타일 설계고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부품 같은 경우는 멀쩡한 앰프 성능을 내기 위해서 멀쩡한 부품들을 사용했습니다. 파이언의 A200 앰프는 특정 대역의 강조나 튜닝 없이 원음 그대로 재생하도록 설계된 앰프입니다. 그렇다보니 뭐 이퀄라이저도 없어요. 베이스 다이얼도 없어요. 이런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거예요그 우퍼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쿵짝쿵짝 그런 분들한테는 안맞는 제품이에요. 그냥 어떤 음악 그대로 건조하게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품 소개를 이제 제품 스펙 소개를 간단히 마쳤고요 이제 너무 두서없이 얘기해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제품은 중국에서 만든 블루투스 앰프와 스피커 세트입니다. 가격은 한 60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150만원 정도 되는 아니면 그 이상 되는 유럽 제품 성능이 나옵니다. 보통 입문용이라고 부르는 제품들의 저가형 이쪽에서는 네. 브랜드 인지도는 없죠 파이언 없지만 가성비는 어느정도 최고인 제품이죠 그리고 이 제품은 포터블 아니에요 집에서 스마트폰 유튜브 조합으로 음악을 듣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장점은 포터블 스피커에서는 불가능한 출력 그리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스테레오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오디오 같은 경우는 크게 세가지 오디오는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요 왜냐면 매체, CD 같은 걸 매체라고 불러요. 매체에 기록된 음악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컨버터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있어요. 컨버터, 뭐 같아요? CD 플레이어나 가스트 플레이어, 그 레코드 플레이어라고 부르나? 턴테이블, 예, 그런 게 컨버터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 만들어주는 신호는 어떤 신호가 일까요? 매우 약한. <웃음> 디지털이에요 CD는 예 네, 매우 약한 신호예요 그 신호로는 그 에너지로는 이걸 움직일 수가 없어 전파 정도야 정말 신호 그 신호를 스피커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전기 에너지 신호로 바꿔준 것이 바로 앰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에너지를 바라가지고 소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스피커예요 근데 유튜브처럼 품질이 떨어지는 음원이죠. 보통 유튜브는. 뭐무선실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블루투스잖아. 유튜브처럼 품질이 떨어지는 음원으로 음악을 들을 때 가장 그 컨버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 바로 멀쩡하게 고출력을 내는 하이파이 스피커입니다. 가장 큰 효과를 보여주는 게 음악을 들을 때. 딴거뭐 이런 거 금두금된 걸로 갈고 뭐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음원 자체가 후진데 <웃음> 유튜브잖아. 뭘벌에 무선실도 아니잖아.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일단 유튜브 음악을 들을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건 멀쩡한 하이파이 스피커로 듣는 거다. 그리고 그 하이파이 스피커를 움직이기 위해선 그만큼 출력을 받쳐주는 앰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그거예요. 유튜브 그냥 듣기 최적화된 제품 어디서? 집에서 2년 동안 썼어요 이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은 오디오 입문용 제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컴퓨터와 연결하면 무선실 음원도 재생이 가능해요 CD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만 집에서 써요 그게 편하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디오 입문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이거 사면 안 돼요 추천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오디오 전문 채널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집에서 사용했던 블루투스 앰프와 스피커 세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 지난 2년간 사용했고요 아 이딴 게 팔리겠어? 팔릴 거 같지 않아서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취급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 왜? 내가 잘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선물로 저는 이 제품을 지인들에게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물 받은 지인이 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 파이언과 컨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취급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파이언의 앰프와 스피커 좋아요. 근데 가격대가 어정쩡해. 6만원 그게 아니라 6 0만원있잖아 그리고 위치도 어정쩡해 정확히 오디오 입문용도 아니야 오디오 입문용으로 가려면 이걸 가면 안되지 그땐 컨버터부터 가야 되니까 오디오 입문용도 아니고 참 위치가 애매하죠 용도는 아까도 얘기듯이 했 유튜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음악 들을 때 쓰는 용도 참 위치도 애매해요 이 파이언의 앰프와 스피커가 얼마나 팔릴까요? 한대도안 팔릴 수도 있다고 봐. 저 역시 그게 궁금해요. 이런 제품이 한국 시장에 먹힐지. 그럼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